댕댕아 지금 몇 시야? 지금 몇 시인데 들어온 거니? 아, 새벽 4시가 넘었네 우리 댕댕이 미친 거 아니지? 나 미친 거 아니면, 누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? 촌날래? 어, 아주 신났다. 방학이라고. 잘못했어. 잘못한 건 알고 있어. 피곤하다, 진짜. 그럼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미안하다며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? 음. 아, 벌써고 있어 기분 풀릴 때까지 반항할래? 진짜? 그럼 나가서 들어오지 말든가 벌 설레 아닙니다 갈래 그치 벌 서는 게 낫겠지 어 진짜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이 음식기 진짜 아니 방학만 되면 꼭 그러더라 그렇게 좋아 방학이? 좋아도 적당히 놀아야 될거 아니야. 적당히. 그렇다고 너가 학교 등기면서 안 노는 것도 아니잖아. 으, 말이라도 못 하면 진짜. 중용해 혼나 진짜. 발 아퍼. 그래도 들고 있어. 나쁜 기집애야. 지금이 몇 시인데. 지금 술먹고 들어와가지고 자 따라해봐 다음부터는 이렇게까지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어, 다음부터는 이렇게까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너 지금 네 입으로 말한거야 약속한 거다, 진짜. 그래, 손 내려, 아프겠다. 아 정말. 이 새벽까지 앉아고 기다리고 있을 때 생각도 해주지 않을래? 잡으러 갈까, 말까, 어디서 노는지 뻔하니까. 그러려다가 참았어. 왜? 그렇게라도 더 스트레스 풀라고, 근데, 이렇게까지 늦게 오는 말자. <웃음> 아, 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일찍 들어온 거야. 그치? 새벽 4시면 일찍이지. 이제 곧해 뜨겠다, 진짜. 어, 곧 5시 돼서 해 뜨겠다.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 다음부턴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와요 해 뜨는 거 보면서 들어오지 말고 알았어? 방금 한거 약속이야 약속 안 지키는 거나 진짜 싫어하는 거 알지? 약속한 거니까 지킬 거라고 언니 믿는다? 언덕 씻고 와 피곤하다 나도 자자 됐어? 이제 씻고 올 거야? 됐지? 가서 씻고 와 어.